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뭐 시장이 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거의 뭐 지금 뭐 집중하면서 어, 과열된 양상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 이제 그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분리막, 또 전고체 어 폐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은한 번씩 다 다뤄 봤고 오늘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니켈은 이제 NCM 어,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그리고 니켈 관련 주로는 DNT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여섯 개 종목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 니켈 관련 주에 앞서서 삼원계 배터리는 우리가 양극재 소재로 쓰이고 있는 이 원소 세 가지가 들어간 이 배터리를 삼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어, 주력이고 우리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주력이죠. 그래서 코발트, 리튬 산화물과 니켈 그리고 요 나머지 산화물이죠, 망간이라든가 알미늄을 첨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재료로 만드는 게 이제 삼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하이 니켈은 어, 니켈의 비율이 60% 이상 어, 구현된 양극재를 하이 니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니켈 양극재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니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1대1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가 NCM 계열이고 이 니켈의 함량을 더 높이고 이 코발트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 함량을 줄인 그래서 NCM712, NCM811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요 8이라는 건 이제 80% 10% 10% 그래서 8, 그러니까 니켈이 80% 어, 그리고 코발트 10% 망간 10%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하이니켈은 의 전망을 보시면 이 배터리의 제조 비용 중에 약 4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가 그 중에 이제 니켈, 니켈 비중이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어, 지금 8.4%에서 2030년 34.8%로 네배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하이니켈 관련 주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DNC가 오늘 가장 높은 1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10%대.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뭐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늘 어, 뭐 대거 이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22조대까지 상승해 있고 미래나 코이즈는 이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 DNC나 미래 코이즈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평균 6.8배 수준에 있고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넘죠. 지금 DNC나 10배, 17배 수준. 어 그리고 이제 평균보다 안 되는 걸 이제 원준 같은 경우가 이제 3% 정 상승했고 3.93 PBR은 3.93배, 삼성 SDI, 얘가 이제 무겁죠, 얘가. 51조, 3 1 5의 어, 낮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에 비해서는. 그리고 부채 수준은, 이제 얘가 가장 낮죠. 삼성 SDI가. 그리고, 이들 관련 종목의 한번,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C는 양극, 음극, 탭을 만드는 노칭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죠.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던 DNC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 최고가를 한번 썼습니다. 미래 나노텍 얘도 실적으로는 뭐그다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NCA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최고가를 쓴 이후에 윗꼬리가좀 달렸습니다 코이즈 얘도 이제 적자죠 그래서 요세개 기업은 다 이제 적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3월 8일날 한번 최고가 이후에 조정받고 있었던 코이즈 에코프로 BM 얘는 실적이 이제 좀 나오는 기업이죠 매출은 129% 증가 100% 증가해서 두배 정도의 이익이 전년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977억 원대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신고가를 쓴 이후에 좀 윗고리가 길게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오늘 사상 최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큰손바김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량을 받은 세력이 다시 끌어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갔던 물량을 어이 윗꼬리 물량을 소화를 못 시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준 얘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소성로 사업 또이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얘도 실적은 뭐 이익은 67억으로 전년비에 비해서 120% 증가한 좋은 실적을 냈지만 차트는 뭐 그닥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월달 최고가 이후에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원준이 포스코 케미칼 얘도 전년비에서는 이제 이익은 8.8% 준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3월 16일날 이 최고가를 한번 찍고 이 조정을 받고 있었던 포스코케미칼